네, 그 4주년도 그렇고 안드로메다도 그렇고 오늘은 정말 축하할 일이 많네요 예 그리고 저희 곧또 일본 앨범이 새로 나오잖아요 그렇죠? 네. 해피엔딩이요! 네. <웃음> 해피엔딩! 해피엔딩! 해피 되는데 저희가 또 뮤직비디오가 먼저 이렇게 성공개가 됐잖아요. 맞 네. 캐럿의 반응이 진짜 뜨거웠었는데 진짜? 에, 뮤직비디오를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? 오, 아, 아, 좀, 좀, 네. 아, 아, 약간 뮤직비디오 리액션. 그렇죠, 야. 아, 바로 그러면 지금 나오네요. 아요이 <웃음> 아, 아, 아, 아, 아, 진짜, 아, 아, 진짜 어려웠습니다. 예저때 예, 예, 예. 예, 예, 예. 예, 예, 근데 저 야외 촬영장 야외 군무신 찍을 때가 새벽 5시가 6시쯤에 하고 행막뛸 때였죠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어! 어 나! 이번 준이 형 진짜 잘생긴 것 같아요 리스 아, 아, 진짜 잘 나왔어요 준이 형 섹시해요 어, 아, 왜? <웃음> 왜? <웃음> 왜? 아, 왜? 오! 우지 형! 우지야 왜?! 왜?! 우지야 왜?! 이게 아 지장은 진짜 무있는거 이게 네, 멋있긴 는데 어느 시즌 소금 어때요 소금이요? 네, 어어요지금아 근데 저방탄 있잖아요. 네. 제 실제 방탄인데와 진짜 너무 아, 무거워방탄근게 실제로 아, 한 거의 8kg?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<목소리> <목소리> 아 근데 에이에서 정말 나갔네요. 그렇지. 아, 야, 야, 아, 아 확실히 네. 모르니까. 아,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파티 다 모였네. 나중에집도 갔다는 소식 제가 많이 봤어요. 아, 아니, 아 근데 아,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, 네. 사실 네. 해피엔딩 같은 게 <웃음>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는 맞아. 맞아. 래 한국어 번안부터 음, 먼저 들어봤기 때문에. 한국어 번안도 노래도 좋은데 이제 안무랑또 같이 보면 더 좋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동시에 이렇게 말할 때 팬분들이 또 한국어 번안 죠아 그 아, 아, 아, 명호. 저는 아, 명호. 명호, 명호. 아, 아.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것도 들려주요아저 때는 점점 해가 뜨고 있었어요. 응, 맞아. 저때 <목소리> 아침이에요. 저때 아침에. 야, 과연 이 뮤직비디오 가 어떻게 나올까? 민규 궁금했었는데. 민규 <웃음> 뭐야? 끼 민규. 이 장면도 팬들 그 뒤에 우리 뭐 하고 있는지 굉장히 아, 많이. 재분 나와서 재밌었어요 그때. 아승관니 <놀람> 그 무어 열심히 뭐 자이차주니 같아 더 노력하라고 야나 이때 주니가 너무 킬링그 그래. 마지막 살짝 웃으면 봐 어, <놀람> 살짝 웃면 어, 괜찮아? 괜찮아. 이거 yeah. 실아 우지, 실루엣, 아, 우지. 왜 계속 나를아아 <웃음> 우지, <웃음> 아, 우지. 오, <웃음> 아 우지 아 우지 아아 <웃음> 우지 도겸. 아, 네, 도겸이 아, 짠 처리잖아, 여기다. 짠 짠. 너좀웃이거보이 혹시 아낀나아낀다라뭐가 아, 있는 거예요? 아 네. <웃음> 네이 <저>, 전달하는 <웃음> 사 따로 없고요. 비용이가 <웃음> <저, 저, 웃음> 어, 준영이. 근데 이거 저는 보는 볼수록, 그러니까 도겸이 형이, 그러니까 준영이 들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왜 도겸이 형이 준영이 들어주는 아 <웃음> 멋있어 멋있어. 아, 아, 저는 이 부분 중에 제일 키열 있죠. 네키열이 있는 거요 뭔가 정신거있 민규. 민규. 민규. 민규. 민규. 나 민규. 민규. 나 민규. 나 민규. 나 민규. 나 민규. 나 민규. 민규. 나 민규. 나 민규. 민규. 민규. 민규. 민나 민규.